안녕하세요. 스킬티비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제죠. 제가 세종시 뭐 2억 3억 떨어진다 이런 내용은 뭐 보도자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제가 올려드렸고 실제 내가 그 자료를 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사실 매물이 사실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 단지 자체가 작아요. 사실 대구보다는 매물이 없는데도 그래 떨어졌다 하는 거는 심각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사실 뭐 그쪽에 투자한 사람들도 애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는 지금 세종시가 아니고 제가 그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3억이 떨어졌다면은 대구는 지금 매물도 어마어마히 많은 편이고 사실 세종시보다는 분양되는 아파트나 입주되는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많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어, 대구는 뭐 얘기를 안 해주네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제가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 하는 거를 제가 올려드린 거고 물론 여기 에 미분양이 났을 때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 신축이 아니라 구축도 좀 저렴하게 아파트가 나오면 구입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달라 하는 분도 계시는데 기본이 분양되는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구축아파트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축아파트를 팔고 또 신축으로 갈아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미분양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회원반도 만들어 놨고요. 그러고뭐 얘기를 초창에 좀 하다가 뭐더 이상 얘기가 없으니까 회원방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나가시면 은 다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해운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어떻게 유튜브를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미분양으로 해서 아파트 구입하는 시기가 점점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뭐, 그래도 생각이 되고 또한 번씩 왜 북구를 얘기를 안 하느냐. 북구는 제가 뭐 사실 여기에도 보이지만은 북구 쪽에는 거의 대구역 부근 쪽에를 북구 위주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북구도 뭐 무태라든지 아니면은 도남이라든지 연경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지구 마찬가지 뭐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저도 금오지구를 여기데갔다 나왔습니다 들갔다 나왔을 때 금오지구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배우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좌우측으로 앞으로 넘어갈 곳이 없고 그리고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금단동에 뭐 산업용지로 해서 약 2만 평 정도로 해서 제조시설부터 복합용지로 해서 뭐 산업용지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금단동의 배우지는 바로 앞에 쪽에 배우지가 될 것이고 뒤에 쪽은 뭐금광변이니까 여기도 사실상 어느 정도 나중에 개발 호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북구에 뭐 서변동, 동변도 마찬가지. 여기도 배우지는 사실상 없죠. 그냥 한 동네에 불과한 겁니다. 예전에 뭐 연경택지에 뭐 아파트를 <웃음> 아는 지인, 동생이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그 나이들만 늙으면 그 살아. 왜 뒤쪽에 산입니다. 이미 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서 살 정도뿐이 없다.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네가 더 늙어갖고 공기 좋은 걸 찾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별로 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택 하나 사는 게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샀다가 대파는 투자가 아니라 어지간하면 한번 사면 계속 살아야 되고 뭐 직장 때문에 옮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한 보통 뭐 10년 이상은 안 계시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크게 언급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언급을 안 했는 거고 그리고 또여기뭐 언급을 뭐할게딱 없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해서 순환도로가 생기는 건 당연히 이슈죠. 북구와 동구를 연결해주는 순환도로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이슈입니다. 이슈지만 은 동구에서 북구쪽으로 들어오는 이 순환도로 하나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아파트 물량은 너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뭐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산속에 공기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제가 여기를 굳이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뭐, 그래 생각을 하고요. 칠곡은, 나름 칠곡대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뭐지고 여기는 사실, 뭐,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고 들어갔으면은, 그 이유가 있어서 들어갔겠지만, 여기도 제가 들어가서 봐보니까, 뭐 월세는 억수로 저렴해요. 뭐, 30평에 23만원. 그런데 매매가는 5까지도 18평에 뭐, 거래가 실제 됐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여기도 뭐, 뭐 알면 안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도 뭐 공기가 좋습니다. 공기 좋아서 사실 분들은 그거 들어가서 사시면 되는 거고. 뭐 크게 북구를 제가 막 언급을 안해 드렸다 하는데 언급을 할 그게 제 입장에서는 크게 언급할 게 없어서 언급을 안 했는 것 같고요. 뭐 북구에 뭐 얘기를 하자면은 검단동 같은 경우 산업용지로 해서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은 가지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동서변동 이시아폴리스도 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강 하나 건너는 게 무시를 못합니다. 동서변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누어졌죠. 그리고 바로 인접한 부근들이 가장 뭐 향후에 배우지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집가상승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낙고던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도로 하나 차이라도 사실 뭐 도로를 하나 걷느냐 안 걷느냐 이 차인데, 뭐 지금 이 강인데, 거강이죠거강을 건너서 여기가 더 좋아지겠느냐, 그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아니고, 차라리 여기가 더 왔다갔다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영경택지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배우지가 없습니다 산입니다 산예다 산이죠 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나이를 좀 드시고 뭐 산으로 공기 좋은 데를 가서 어떤 뭐 부분의 노후를 즐기실지는 몰라도 뭐이 산업도로 하나 나는가 하고는 큰뭐 메리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뭐낫겠지만제 생각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뭐눈의 말씀드리지만은 뭐제 생각이 다 맞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뭐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항상 뭐 얘기를 드리는 게 중심지에서 좌우측으로 계속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의 섹터를 가지고 있는 위치들이 괜찮다. 뭐 그렇게 뭐 얘기를 드리고 싶고 뭐 예전에도 또 누군가 뭐 얘기를 하시던데 왜 그러면 수성구는 옛날부터 가격이 뭐 비쌌어요. 왜 수성구를 얘기를 하느냐? 수성구는 옛날부터 고액의 영문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불확 불악 아니 불확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속 편하실 것 같고요. 따지고 덤비시면 끝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제 입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 경험해서 얘기를 또 드리는 거고요. 뭐, 항상 누누 얘기했다시피, 뭐, 역세권, 초역세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런데 대구하고 서울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땅덩어리도 좀 작은 뿐더러 보수적이라서 대부분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뭐, 지하철 마찬가지 젊은 친구들과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타고 다니죠. 서울처럼 미친 듯이 차가 막혀서 지하철을 안 타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낫지만은 수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치고, 상권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항상 무무히 드리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자꾸 하면 지겨울 것 같아요. 뭐 그만 얘기하고 싶고요. 아무튼 북구 쪽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몇번 있었는데, 북구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다 똑같고, 거기서 하나 이슈가 있다면은, 금단동의 이슈가 뭐 사실 뭐 나쁘지 않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배우지도 여기는 배우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뭐요도로 건너가고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서변동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국밥이 되죠. 여기가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은 항상 요 자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배우지가 있냐 없냐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상에 따라 배우지가 연접되어 있느냐, 아니면 배우지 개념이 없이 뭐 산속에 들어가 있는 택지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물론 그 규모가 얼마나 크기냐, 크냐에 따라 또 차이는 조금씩 나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구라고 얘기를 하면 은 바로 우리가 대구역 뒤에도 북구죠. 그런 북구보다는 요 뒤쪽에 있는 이런 북구들이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 거머지고 마찬가지 메리트가 없다. 뭐 그런 얘기에서 제가 북구를 크게 언급을 안 했는 거고 북구 같은 경우도 도청 이전 지역 자리도 있고 마찬가지 시청 이전 지역이 북구보다는 월등하에 더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미친듯이 었기 때문에 지금 들가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있는 상태고 물론 반야올에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도 거래하는 분들은 다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거래를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은 가격이 저도 뭐 손님이 있어서 거래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계약하려고 하니까 또더 달랍니다. 이게 뭐 어떤 동네를 욕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너무 가파르게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 뭐 개념이 없는 건지 간을 보는 건지 뭐 판다고 얘기해놨다가 또 올리고 판다가 얘기했다가 올리고 저도 뭐 사실 사람이지라 짜증납니다. 짜증나. 예, 뭐, 저도 사실상 부동화산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치아라, 내가 그돈안 벌고 말지. 뭐, 이런 성향인데요. 뭐, 공급에 장사 없다시피, 뭐, 자기가 팔기로 했는데 안 판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뭐, 간을 보지 말고 그냥 얼마 받냐고 물어봐야 되지. 그래, 판다고 얘기해 놨다가 손님 붙으니까 다시 안 판다. 왜? 그 물어보기에는 조금 미십적 하거든. 그런 겐에 아예 뭐, 판다해 봐야 되겠다 싶어. 진짜 손님 붙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있다고 짓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참 의의가 없는데 아무튼 오늘은 북구 부분에 문의를 좀 많이 주셔서 뭐 북구를 왜 얘기 안 해주냐 뭐 북구는 왜 아파트도 안 알려주냐 뭐 이런데 북구에 아파트 미분양으로 아파트가 나와도 북구를 추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구도 북구 나름이죠 여기 북구 말고 사실상 여기 뭐 대구역 부근에 북구에 그런 아파트 매물이 나온다면 은 괜찮죠 근데 저번에도 뭐 저하고 몇분 통화를 했지만 북구 쪽에 건매물로 1억씩 떨어졌는 매물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주변는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제 생각에도 그걸 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또 드렸고요. 그리고 뭐 같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도 뭐 여당, 야당처럼 생각이 다 틀리고요.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어떤 부동산은 차라리 뭐 영경택지가 더 낫지 않느냐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당신 말로 얘기하면 은그뭐 지구도 여기에 다산 아니냐 어? 산이고 요 앞에 여기 있는게 다 고요 완전 뭐촌 어? 땅이 오래된고 여기 뭐 공기도 안 좋고 뭐 저번에 평리동 얘기도 했지만은 지하 하수 정말 처리장도 지하화로 되고 그러게 되면 은 이제 냄새도 좀덜날 것이고 그리고 그뭐탁그뭐 그뭐 택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좌우축으로 공간이 좀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 기본이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또 요거를 좋게 생각하면 요게 뭐냐 예, 한강뷰가 아니고 낙동강뷰 아닙니까 낙동강뷰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사실 뭐 여기는 뭐 이쪽에 사는 분을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없지 않습니까 여기 없어요 앞뒤로 좌우로 예,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없습니다 예, 산이죠 산산 산.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뭐, 얘기를 드린 거에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기분 나쁘셨다면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전에는 진짜 제가 이런 뭐,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직접 전화 오셔서고 따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지금 성견 지명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3, 4월, 4, 5월 달에는 무조건 아파트 팔수 있으면 팔으라 했고, 사는 시기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고, 분양받는 분들도 분양받는 시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 나름대로 확실한 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 주변에서는 아니 재개발로 돈이 풀린 것만 해도 11조인데 왜그 가격이 떨어지느냐. 공급은 대구 역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대구 역사상 최대예요. 2008년 9년도하고는 갖다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구 아파트 물량이 최대고요. 그기다가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딱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고 상황에 경기도 안 좋은데 미분양이 안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더 이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분양이 날 것이다. 아파트가 거래가 안될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뭐 이제 농담삼아 아이고 뭐니 네 말이 맞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맞고 뭐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지 물론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거는 마진도 마진이지만 은 보상 금액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당연히 또 워낙 또뭐 떴다방이라든지 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갖고 아파트 가지고 장난쳤는 것도 얘기 한번 해드렸죠 영상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장난을 칠 수가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모르는 분들은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다. 거기서 금단택지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쪽으로는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하고 요 다음 영상을 제가 계속 저녁에 다 찍어놨는데 아파트 미분양건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